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영상에 저 래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저 평소에도 친구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속눈썹 진짜 신기하다고 진짜 쉽고 간단한데 이거 정말 약간 성형 저리 가랄할 정도로 전후 차가 엄청 엄청 크거든요 그냥 이렇게 눈을 떴을 때도 훨씬 눈이 이렇게 길어 보이고 커 보이는데 이렇게 눈을 내리 깔았을 때가 훨씬 예쁘거든요 이 속눈썹이 엄청 연장돼 보여가지고 눈이 진짜 길어 보이고 엄청 분위기 있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쪽만 하고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이쪽에 섀도우도 다한 상태인데 이 래쉬랑 아이라인 차이로 이렇게까지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똑같이 해주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섀도우는 그냥 집에 있는 팔레트 이렇게 양감, 음감 그리고 여기 펄 이렇게 있는 팔레트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전 로맨 베러댄 팔레트 마오가니 가든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구성도 되게 좋고 컬러도 딱오늘 하는 그런 래쉬 쓰기에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이 팔레트 음영 컬러들로 지금 기본 음영을 이렇게 쌓아준 상태에서 먼저 뷰러를 해줍니다 왜 뷰러를 먼저 해주냐면은 아이라인 다 그리고 뷰러를 해주게 되면은 이 아이라인이 저는 두껍게 그리기 때문에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바짝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주고 이눈 앞머리를 조금 두껍게 채워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 뒷부분에 있다가 래쉬 실을 붙이면서 눈꼬리를 이렇게 처지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앞머리는 조금 두껍게 해가지고 눈이 조금 더 앞쪽이 이렇게 커보이고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 보이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정말 꼼꼼히 채워주시고 앞머리를 이렇게 이렇게만 채워주셔도 저처럼 이렇게 앞머리가 경사가 이렇게 있던 분들이 조금 여기 이렇게 올라와 보이면서 눈이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커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블랙 브라운 펜 라이너로 이 앞부분에 두껍게 칠해준 라인을 되게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면서 이 뒤에도 그려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동공 있는 부분은 두껍게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눈 모양 자체가 여기는 이렇게 좁고 여기는 크고 갈수록 또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껍게 그렸는데 이 중앙까지 두껍게 그려주면 은이 쌍꺼풀 라인을 다 잡아먹으면서 비율이 진짜 안 맞고 진짜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최대한 그냥 살짝 지나가는 정도만 터치해주시고 이 끝에부터 다시 살짝 두꺼워지게 이렇게 눈매 따라 그려주신 다음에 눈꼬리를 아주 살짝만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 짙은 음영 컬러 묻혀가지고 우리가 그려준 아이라인이랑 섀도우 경계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이라인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좀 상당히 어색하고 둥 뜨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꼭 풀어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스카라 쓰시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거든요? 요눈 중앙 쪽만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준 다음에 이런 트위저 쪽집게로 이렇게 속눈썹을 가닥 가닥 뭉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조 속눈썹 딱히 붙이지 않아도 속눈썹이 되게 힘 있게 컬링이 빡 되고 길어보이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진짜 대충 해줬는데도 속눈썹 붙인 것처럼 이렇게 활짝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 음영 컬러 두개 섞어가지고 이눈 밑까지 눈이 확장되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언더를 채워줍니다. 이 팔레트에 있는 색깔이 언더 칠하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이 영역이 확실하게 잡혀가지고 남은 걸로는 애교살까지 한번 이렇게 쓸어줘서 좀더이눈 영역이 확 커보이게 점점 이쪽으로 변하고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제일 밝은 이 컬러 묻혀서 애교살 양감 표현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트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음영이랑 뭐 애교살이랑 다할수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 점정으로 제일 중요한 래시를 붙여줄 건데 저는 여러 가지 래시를 써봤지만 이 필리밀리 이 제품이 이 뒷꼬리를 연정해주는데 제일 제일 좋고,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한 통을 사면 은 이게 한 4개인가 들어있는데 이게 원래 눈 이렇게 한 쪽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반을 커팅을 해가지고 이쪽은 왼쪽 눈에 붙이고, 이쪽은 오른쪽 눈 끝에 붙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눈썹 칼로 커팅을 반을 해놓은 건데 보시면 은 이게 뒤에 그냥 아예 풀이 붙어있는 형태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붙이면 되거든요 우리가 아이라인 그려놓은 이 라인에 맞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도를 이렇게 활짝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붙여주셔야 네 눈꼬리가 확 처지는 느낌이 나면서 여기서 원래 눈이 끝난 건데 여기까지 내 눈인 것처럼 그런 착시효과가 딱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떴을 때이 속눈썹이 이렇게 축 처지면서 이 언더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눈이 훨씬 커 보이고 훨씬 자연스러운 삼각존 음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눈이 너무 이렇게 처져있는 느낌이니까 살짝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감을 주면 훨씬 눈이 길어 보이고 이뻐 보이거든요. 아까 요 블렌딩 해줬던 컬러 있죠? 이거 묻혀가지고 이런 눈꼬리 부분을 섀도우로 이렇게 쇽 올려주세요. 그냥 아이라이너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섀도우로 하면 은 되게 안 부담스럽고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런 펄 같은 거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펄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살짝살짝 올려주면 은 이거는 선택이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만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완전 쉽죠? 네, 이렇게 이 양쪽 눈까지 다 끝내고 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과정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은 진짜 쉽거든요. 그리고 몇번 하다 보면은 손에 익어가지고 저는 그냥 한 5분 컷, 3분 컷으로 두쪽다 이렇게 끝내니까 어, 이렇게 눈 저처럼 꼬막 눈 여기 짧아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